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낌없이 즐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활력 넘치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수 강도희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아,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가수 우리 민가수 우리 강도희 시대,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.